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요 바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런 것을 보내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을 직접 만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주유소에 붙여놓을 만한 이런 디자인을 혹시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어? 라고 문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것을 이렇게 써버렸더라고요 와 어떤가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은 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차라리 저는 한눈에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눈에 띄게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텍스트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색상이랑 뒤에 있는 이 그림자 효과 어떤 식으로 넣으면 더 깔끔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새 슬라이드 만들어주시고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하부셋 차 서비스라고 적어봤습니다. 텍스트 키워주시고요. 자, 이런 거 만들 때는요 글꼴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두껍지 않으면 눈에 확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글꼴로 써주시는데 저는 이 텍스트에 어떤 글꼴을 넣어줄 거냐면 저는 블랙한 산스라는 글꼴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 훨씬 꺼졌죠. 자, 여기 아래쪽에도 최신식 터널형 자동세차 완비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를 적고 이렇게 텍스트부터 입력하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쪽에 색상이 연하게 들어가 있죠 이것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텍스트 상자 자체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채우기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본적인 그라데이션으로 하게 되면 눈에 확안 띄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 줄 겁니다 여기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네 개의 중지점으로 인해서 색상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정을 해줄 건데 저는 양 끝에 두 개만 남기고 중앙에 있는 이두 개는 삭제를 해줄 겁니다 X자 눌러주시고요 또한번 X자를 눌러서 양쪽에 두 개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색상을 적용을 해줄 건데요 색 들어가면 여기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색상을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진한 빨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진한 빨강으로 하니까 확실히 뭔가 색상이 보이죠 여기 맨 오른쪽도 똑같이 진한 빨강으로 해볼 건데 어? 그러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여기서 그냥 채우기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진한 빨강색을 색상을 약간 연하게 바꿔줄 겁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여기 이 빨간색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이 색상인데 이것을 약간만 더 밝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밝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것의 각도를 바꿔줄 건데 각도는 대각선 왼쪽 상단에서부터 어둡게 아래쪽에서 밝게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어둡죠. 아래쪽엔 밝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뭔가 똑같은 색상이다 하더라도 뭔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방식으로 빨간색을 만들어줬고요. 여기에 겉에 테두리 검정색을 넣어줄 거예요. 텍스트 옵션 텍스트 윤곽선 실선을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검정색 그리고 너비를 조금 더 두껍게 3 한 3pt 정도 해줬습니다 훨씬 눈에 띄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텍스트 옵션 여기에 보면 그림자 텍스트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어줄 거고요 미리 설정해서 바깥쪽 아래로 살짝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연하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연한 게 아니에요 투명도를 0%로 해주면 여기 훨씬 더 진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흐리게가 0pt 정도 돼야 돼요 그럼 훨씬 더 테두리가 깔끔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간격을 약 6pt 정도로 바꿔주게 되면 방금 전에 봤었던 똑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훨씬 눈에 띄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아래쪽도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아래쪽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이것을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서식 복사는 여기는 이 효과만 복사하는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시고 아래쪽을 드래그한 뒤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에 그대로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글꼴을 작게 만들어주시고 이후에는 색상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서식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눈에 확 띄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상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 거냐면 저는 만약에 현수막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새롭게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서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를 내가 바꾸고 싶은 크기로 마음대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센티미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로 3m 세로 50cm 라고 생각해 볼게요 3m 라고 한다면 300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300을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cm, 5cm로 입력을 해 볼게요 0만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최대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현수막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여기에 텍스트 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 조금만 더 작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색상을 조금 더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이런 색상을 뭐 넣어줄 수 있을, 있겠죠 을있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더 눈에 띄네요 만들어진 걸 디자인 회사에 어떤 식으로 보내면 되냐면 이것을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PDF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게 되냐면 왼쪽 상단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장을 하실 때 어떻게 저장하시느냐 뭐 현수막 파일 눌러주시고요 파일 형식을 여기 있는 이 PDF로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PDF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디자인 회사에 넘기면 그대로 인쇄를 해 주시겠죠? 자 어떤가요? 파워포인트 하나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발표할 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쓸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